오늘 은 어디로 자리를 잡을까요? 소나무 어... 쪽으로 갈까 화장실이 있고요 역시 이게 화장실이었어 들어갈까? 짱이었죠. 불태운 흔적도 있고, 고기 구워 먹은 자리도 있고, 야, 이런 풍경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보고. 6시간 숙잡은 오후 3시 7분 현재 시간 8시 46분 오후 3시 7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몇시에 도착할지 일단 출발은 해보겠습니다 어, BGM은 필수죠 6시간 넘는 주행을 해야되는데 BGM은 빠질 수 없죠 오! 무거워 이 곳이 있으니까, 노트 선정을 잘 하면서 가야 돼요. 구덩이에, 심하게 파인 구덩이가 있으니까, 아, 이런데.